이제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마세요. 가벼운 맛집 소개드립니다. 4월 맛집이고요. 올라포켓 당산점입니다. 켈리 등 여러 포켓집들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 올라포켓 평점이 매우 좋아서 방문을 해봤는데요. 연어포켓가 특히 맛있었고, 가성비가 좋았습니다. 이위는 코코 이지방입니다 종각점을 방문을 했는데요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맛있는 오므라이스 저는 이 카레우동이 제일 맛있었는데요 카레와 밥은 리필이 된다고 하니 성비까지 모두 잡은 곳이었습니다 안원을 살짝 웃도는 가격이지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 이보다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겠죠 오므라이스도 맛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카레우동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소정입니다 소정은 언제 소개 드려야 하나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도 이 백소정 오늘 소개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창 인기 있는 마제소바 그리고 이 커플이 가장 좋아하는 메밀소바와 동... 같카츠 모두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 돈카츠를 추가할 수 있으며 양과 맛 모두를 잡은 가격에 제 커플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마제소바와 머밀 그리고 돈카츠를 모두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그 특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연유 떡까지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모든 메뉴를 다 소화한 뒤 먹는 떡은 정말 꿀맛인데요 그거로 떡이 맛있다고 상대편 것까지 모두 먹어버리는 순간 시작이 아파올 수니 주의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저희또 맛집을 많이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보죠